안녕하세요 재즈 기타리스트 방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드톤으로 떨어지는 것을 연습을 하겠는데요 코드톤으로 도저히 잘못 들어가신다는 분을 위하여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방법은 역순인데요 어, 근음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근음으로 떨어지고 싶으면 근음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이죠 아, 아. 치시면 5도 세운의 근음으로 떨어지겠습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딱 떨어지죠? 안무 타임. 자 그러면 3음으로 상음.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보실까요? 역순으로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높으니까 1에서 하나, 아, 안 맞죠? 그음에서 어, 내려오는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3연음을 한번 더볼까요 박자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딱 맞습니다. 이것도 그러면은 그음에서 3연음을 넣고 진입하시면 어, 다음 타켓에 다음 도메안트 타켓에 3음에 도착하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One more time. 자 이번에는 5도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될까요 찾아보실까요 역순으로 하나 둘셋넷아 이거는 어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는데 더 가야 되는데 모자라죠 모자랄때는 박자를 늘려서 한 박자를 치고 들어가겠습니다. 자 여기서 하나 둘셋넷자 그는 부터 한 박자 쉬고 들어가시면 다음 타켓에 5도에 도착하겠습니다. 시작 하나 둘셋넷 그렇죠? 딱 맞죠? 자 이번에는 5도에서 1도로 가는 거를 해보겠습니다. 자 1도 근음으로 떨어지는 거를 한번 역순으로 찾아볼까요? 하나 둘셋넷넷와 아, G7의 5도네요 7에서 5도에서 출발하시면 다음에 근음으로 떨어지게 되시네요 한번 가볼까요? 바다다다다 연주를 하실때 5도 7 나왔다 그러면 5도 7의 5도 부터 시작하면 근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럼 찾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상음을 찾아보실까요? 하나, 두, 둘, 셋, 넷, 넷두 개를 더 가야 되네요. 그놈에서 출발할 때 그러면 박자를 채워 넣어볼까요? 3년음으로 아, 딱 맞게 되네요. 3년음을 넣으니까 그럼 3년음을 넣고 상음으로 가보겠습니다. 5도 7의 그놈부터 딱 맞죠? One m o 자, 그러면 3도 찾아봤으니까 5도. 5도의 역순으로 찾아볼까요? 자, 이거는 지나치죠? 여기 여기서 쳐야 되는데, 그러면은 박자를 쉬었다가는 거 한박을 놓고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그러면 한 박자 치고 그 다음부터 쉬겠습니다. 자한 박자를 긴 박을 넣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딱 맞죠? 가보실까요?